안녕하세요 쏘언이에요 오늘도 끝내주는 레시피를 들고 왔어요 집에서 김치찜 만들기 어려우셨죠? 만개의 레시피에서 찾은 꿀맛 레시피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육수를 만들어줄게요 새우 먹은 멸치는 비린내 제거를 위해 살짝 볶아줄게요 일반 멸치는 내장과 똥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물 600ml를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삼겹살에 밑간을 살짝 해둘게요 먼저 삼겹살을 펼쳐주세요 다진 마늘 한큰술 다진 생강 조금 맛술 1큰술 후추 톡톡톡 뿌려 20분간 밑간을 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1큰술, 국간장 반 큰술, 고춧가루 2큰술, 설탕 1큰술, 맛술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다진 생강 약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채소를 준비할게요 양파 반개, 대파 반대, 청양고추 한개를 채썰어 담아주시고요 김장김치 한 포기 준비해주세요 김치를 아래에 깔고 위에 삼겹살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끝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야무지게 감싸주세요 김장할 때 김치 싸는 것처럼 그렇게 꼭 싸주셔야지 나중에 끓여도 풀리지 않아요 저번에 고기를 너무 두꺼운 걸 썼더니 질겨서 이번엔 얇은 걸 써봤는데 음 중간 정도 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골냄비에 예쁘게 담아주시고 양념장에 미리 만들어놓은 육수를 조금 넣어서 잘 풀리도록 섞어주세요. 냄비에 남은 육수를 모두 부어서 끓여주실 건데요. 이렇게 김치가 잠길만큼 부어주시면 돼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양념장을 넣어줘요. 양념장을 잘 풀어주시고요.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야채를 넣고 조금 더 끓여주면 삼겹살 김치말이찜 완성!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윤기 자르르한 김치말이 한 덩이 덜고 반으로 잘라서 밥한입 김치찜 한입. 입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김가루 뿌려 쓱쓱 비벼 먹어도 최고고요. 어렵지 않아요.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